안녕하십니까 도 안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환경 성형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후변화인데요. 이 의사 가운을입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기후변화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최근 몇 년간의 통찰 예약을 하면서 인간과 환경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환경에 대한 부분에 많은 나름의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상청에 관련된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린 것을 많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잘못된 것을 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수정해서 피드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어,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씨 변화를 많이 겪습니다. 어, 어떨 때는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한 번씩 땅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태풍이 되고 아니면 폭우가 되고 아니면 가뭄이 들고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현상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왜 최근 들어서 더 많아졌을까 이런 얘기죠 어, 이런 자연현상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런 비가 내리니까 우리가 우산을 쓰게 되고 바람이 부니까 옷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지진이 생기니까 우리가 또 다른 데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하기만 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런 태풍, 지진, 해일 이것이 과연 뭘까 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재난이 오면 옛날에는 신에게 빌고 제사도 보내고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하늘이 벌을 주는가, 신에 계신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과학이 발달되면서 기후의 어떤 단순한 현상이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런 태풍, 지진, 해일 같은 것은 자연의 큰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 입장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지구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유기물질이라 것은 기체 물질, 액체 물질, 고체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기체는 공기고 기체의 변화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의 심한 변화를 태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액체는 물입니다. 강물이나 바닷물이 될 것이고요. 액체는 해와 달에 의해 변화가 주로 생긴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해에 의한 액체의 변화는 우리가 수증기가 생기고 구름을 만들죠. 그래서 비가 옵니다. 그리고 달에 의한 액체의 변화는 조수간만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썰물과 민물이 생기고 액체의 표면에서는 파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해에 에 의한 심한 물의 변화는 어, 폭우가 생기거나 가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달에 의한 심한 액체의 변화는 파도를 넘어서 해일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고체는 땅입니다. 산 등성이 될수 있고요. 고체의 변화는 지형의 변화가 될수 있는데 갑작스런 고체의 변화는 지진이나 산사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의 변화는 왜 생겼을까요? 이런 기체, 액체, 고체의 갑작스런 변화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체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풍을 불고, 액체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폭우나 해일이 일고, 고체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진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는 지구의 자전 그리고 공전 그리고 해와 달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지구 안에 있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체, 액체, 고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구의 변화는 1억 년 전에도 생겼고 5천 년 전에도 생겼고 100년 전에도 생겼고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그렇게 더운 캘리포네에서 처리가 생기고 아주 추운 시베리아에서 얼음이 녹고 따뜻한 여름에 찾아오는 이런 이상 기온들이 전세계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자연의 기후변화가 아닌 이상기후의 변화가 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 이상기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불이란 것을 만나게 되었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도구를 만들게 되었죠. 도구를 넘어서 공장도 만들고 전세계에 있는 지형과 바닷물을 이용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기체 액체 고체의 자연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변화였다면 인간이 개입을 하면서 이 기체 액체 고체는 인위적인 변화가 만들어졌겠죠 기체 인위적 변화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이 될 것이고 액체의 인위적인 변화는 공장 폐수라든지 아니면 해양의 오일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질 오염을 만들게 될 것이고 고체 인위적 변화는 아스팔트나 도로 공사 아니면 쓰레기 산 등으로 인해서 토양 오염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나 도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인위적인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쪽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인위적으로 배수를 빼야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대류의 순환을 우리가 스스로 막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비가 오게 되고 아스팔트나 도로에 차가 많이 닿이고태양열의 복사열로 인해서 빨리 달구어지고 차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흙이나 산을 끌어모아가지고 건축물을 만드는데 그 건축물을 만들 때 땅을 파죠. 그리고 지각에 나사못을 박듯이 여러 군데 못을 박으니까 지각이 일부일부 일부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지하 세계를 많이 만들게 됨으로써 지각은 일부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질층이 얇아져서 지진이 일어날 때더 취약한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태풍이 더 많아지고 지진이 더 많아지고 해일과 폭우가 더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위적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발전이란 이유로 기체와 액체와 고체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를 이용을 했지만 그것은 기체와 액체와 고체를 훼손시키고 그것이 또 지구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은 이제 인류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돌아올까요? 태풍으로 사상자가 생기고 가뭄이나 폭우로 농작물이 피해가 있고 지진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앞의 세대는 감각적 쾌락을 살면서 발전이란 이유로 재밌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빛이 그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이 알아서 했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분들만이라도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그리고 일회용 넥킨 대신은 손수건 또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에 에코백을 사용하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오염의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죠. 지금 지구가 인간의 몸이라면 아마 지구는 암말기에 전이까지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조그만 노력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미가 된다면 분명히 지구도 깨끗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후손도 더 건강히 살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의 자발적인 변화가 지금 당장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